가요? 혹시 쉴 곳을 찾나요 그대 괜찮은가요 혹시 시계만 보나요 일상의 체바퀴 심없는 되돌이 한걸음 늦으면 끝없는 빛 토닥토우다 해드릴게요. 그대 어딘가 아픈가요? 혹시? 눈물들과 타인의 시선에 황폐해져 버린 그대의 영혼 하리라 하리라 나의 노래가 빛이 되 아리라